뭔데 뭔데 왜? 나 오늘 좀 달라고요? 말해봐 말해봐 내가 그거 솔탈 할것 같은데 잘 들어봐 그녀를 만난 건 어제가 처음이었어 너 환경과 보존이란 수업 알지? 교수님 겁나 깐깐하기로 유명한 수업 말이야 어제 그거 조모임 했는데 딱 들어가자마자 후광이 뽀아 꽃가루가 뿌아 드디어 솔로 청산할 때가 됐구나 삐디파 왔지 근데 조장이 저희 주제가 내가 바꾸는 세상인데 다들 좋은 아이디어 있나요? 라고 물었어 그때 갑자기 자제에 대한 얘기를 하면 어떨까요? 하는 거야 역시 윤리의식까지 완벽했지 오 너무 좋은데요? 요즘 빨대 비닐봉지 같은 일회용품 남용이 문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랬더니 미소를 띠면서 나를 쳐다보는 거야 그때 확신이 왔지 아 이게 썸이구나 이게 봄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아 배달 음식 줄이기 어때요? 라고 하길래 아니 자취생한테 배달 음식을 먹지 말라고 맥딜, 엽떡, 치킨 맛있는 게 얼마나 많은데 라고 생각했거든 근데 어, 좋은 거 같아요 어? 저도 많이 시켜먹는데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서 똑방 했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요리해줄게. 뭐 먹고 싶어? 말만 해. 야, 너 그래서 푸사랑상민 이렇게 바꿔놨냐? 야, 요즘 적극적인 자기 PR과 어필이 피수인 거 모르냐? 응, 그냥 모를래. 그래서 어떻게 됐는데? 그 뒤로 나의 눈부신 활약이 시작됐지. 아니 근데 일회용품 쓰는 게더 싸서 경제적이지 않아요? 라고 하길래 아닌데요 일회용품은 대부분 매립해야 돼서 거기서 나오는 원자재비와 폐기물 처리비를 1년에 무려 1300억 원을 절약할 수 있는데요 저는 쇼핑 갈 때도 에코백을 꼭 가져가고요 이 뽁뽁이! 뽁뽁이를 꼭 빼달라고 합니다 종이빨대가 아니면 쓰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가 하이라이트였지 이 엔드 게임 오버 해야지 진짜 내 생각에는 그냥 네가 오버한 거 같은데 에 됐다 됐다 내가 목소리랑 무슨 말을 하니 내가 안녕하세요 야야야 카톡 응. 왔어 카톡 왔어 뭐이 여자분? 왜? 네. 뭐야? 내이알잖아 이번엔 100%라니까 응, 뭐래 뭐래 빨리 봐봐 뭐라고 보내야 되지 고백할까 오늘? 아니 혹시 PPT 정리 좀 대신 부탁드려도 될까요? 어우 제가 조만간 바쁠 예정이라서... <웃음> 야 뭐야? 이럴 줄 알았지 이럴 줄 알았지? 야, 야 친구다 우리! 야! 친구 친구! <웃음> 아유 너는 뭐 이렇게 쪽쪽 빨아먹니? 꼴백 싫어 죽겠어 아주 그리고 일회용 컵이랑 빨대고 좀 쓰지 말라니까. 지금까지 뭘 들었어. 누가 요즘 이런 거 쓰니, 누가?